오젓다리, 지젓다리, 지젓리오젓 딸이 지저다 찢어... <웃음> 이런 말은 못 냈는데 어디로 가야 돼? 직진 아니고? 맞아 그래. 짜잔 오 역광 저는 또 서울에 왔습니다 오늘도 미팅이 있어요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호물라 밥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도 홍대로 왔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미팅 약속이 잡혀가지고 밥먹고서 미팅을 하러 갈거예요 <목소리도> 마스크 잘화장이다밀렸이 커플도 치보 이렇게 창밖 좀 봐봐 이렇게 보어요아그나쁘잖 난리 나겠다 오늘 으로으셨다 <목소리도> 미쳤지? 야, 근데 이거 배경도 예쁘다 이렇게 이거야 어, 맛있겠다 어,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쁘지 않은데? <웃음> <미쳤어>. <웃음> 근데 그런 데 약속 잡잖아 그 응. 그러면 일찍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? 내가 생각하기엔 진짜 한 5분 정도 일찍 가는 거면 예의인데 너무 일찍 가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거 궁금해. 근데 5분 정도 일찍 가는 게 맞지? 응. 진짜 맛있다 오 진짜 진짜 맛있어 뭔지 알지? 아, 만 아니게 아니밥풀 꼈는데 이거 도 나올 생각을 안 해. 이걸 엉구르구레 그래. 난 강하게 키운다 계속 이래 아, 불러 만족 같이 가지 뮤씨 아, 극한으로 배부르다 어. 우리 어디가? 여어 아, 어, 힘들어 너 어디가냐? 어왕강하지 보여? 왕강하지 보여 귀엽다 미팅을 끝냈습니다 저, 또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들어가 저희는 미팅을 마치고 누데이크라는 빵집에 가고 있어요. 여기 젠틀몬스터에서 가는 곳이래요. 분데 바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다. 하여튼 거기를 갈 거예요. 완전히 힙한 빵집이에요. 냥냥! 치명적인 디태아저 녀석 우리를 보고 있어. 진짜? 이렇게 와서 봐봐. 아, 안녕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너무 귀엽다, 쟤. 맨날 와있는데 뭐? 어떻게 요구하시겠어요? 요거 놀라시겠어요 응. 그게 뭐예요? 바게트 버터 <웃음> 저도 하지 몰라요 이렇게 네. 노을을 볼수 있다는 벽방이안 나와 내가 마음에 들어요? 응 음. 색조도 진짜 음. 이쁘긴 하 역시도 음, 자랑해봐. 와, 티셔츠랑 그리고 양말 샀어요, 와. 너좀청 마음에 들어. 사실 티셔츠는 좀살 생각이 있었는데. 여기 오니까 충성적으로. 응. 진짜. 저희 이제 카페 갔다가 집에 갈 거야. 오늘, 오늘 너무 많이 들어가요, 진짜. 너이제 Look at it. Look at that. 이렇게 k at 다 h a t l o o 이 a 이 that. l 이렇게 at t 이렇게 Look at that. l o 니 k at that. Look at that. Look at that. Look at that. Look at that. 거 o o k 거 아니, 기름 온거잖한 그냥 말려도... 이제 <웃음> 왔어. 어, 좀 귀여운 거같아 오늘의 쇼핑... 이제 우리 가자. 아, 결혼 안 가자, 이제 힘들어, 나.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이제 가고 싶어. 집에 이제 가고 싶어. 들어둘 때까지 계속 얘기할. 아 보자. 나도 갈 준비 나온다 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저희 이제 집으로 갈 거예요. <웃음> 집에 왔어요.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모자 쓰고 다녔더니 이게 앞머리가 눌렸어요. 이제 아까 사온 케이크를 먹을 거요. <웃음> 완전 기대된다, 진짜. 케이크를 사 왔어요. 그쵸? <웃음>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. 짜란! 이렇게 들어있어요. <웃음> 그게 뭐야? 초야, 초. 거야? 응. 짱이죠? <웃음> 저이 꼬이요. 나 사진 찍을래. 지민아, 언니가 찍을 테니까 음, 너가져찍었 아니요? 안볼까 아. 짜잔!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파티! 이 진짜 완전 식욕 감태 짤인데? 아니야 힙해 힙해 좋아 좋아 칼 가져올까? 어, 이거, 이거 흑임자야 흑임자 진짜? 응! 근데 일단 보지만 해도 아... 맛있게 <웃음> 왜? 맛이 없어? 아까 크로아스톤 머리통 같난 <웃음> 괜찮은 것 같아 응 음, 나쁘지 않아 음. 야 남자친구 앞에서 못 뭐, 먹겠다 음, 뭐, 흑임자 그거잖아 찐사랑 음식? 야먹고 <웃음> 찐사. 히히 <웃음>